마라톤 도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쓰러졌다면 격렬한 운동에 해당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전지법 2005가단 35650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.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1995년 1999년 각 재해 사망 보험을 가입하였고, 보험 기간 중 마라톤 도중 쓰러져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. 재판부의 판단, 위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, 각 보험 약관상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를 재해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, 마라톤은 격렬한 운동의 하나로 꼽히고 망인의 직접사인으로 판정된 급성신경색은 심한 과로나 스트레스, 특히 격렬한 운동이 주된 유발 요인인 점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망인 스스로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격렬한 운동을 하다가 이를 원인으로 사망하게 된 사고라고 봄이 상당합니다. 비록 망인이 미사고일로부터 6개월 전 마라톤대회에 참가하여 하프코스를 완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. 그러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정한 제해에서 제외되는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합니다. 일 주장을 보건대 위 규정이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를 재해에서 제외하는 것은 피보험자가 스스로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격렬한 운동을 하다가 이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이는 피보험자가 스스로 초래한 사고일 뿐 우발적이거나 외래의 요인에 의한 사고라고 할수 없어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시한 취지로 보이므로위 규정이 계약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할수 없습니다. 이 주장을 보건대 위와 같은 정도의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사항은 보험계약에 있어 일반적이고 공통된 사항으로서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알고 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각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앞서의 규정을 명치 설명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들어 명치 설명 의무에 위반하였다고 할수 없습니다.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.